피스타, 오늘 드디어 우리가 최강의 듀오임을 이 세상에 알리는 날이야. 한번 가보자고. <웃음> 자, 체인소맨, 온. 우웅... 뭐지? 피스타, 피스타, 어디 갔어? 내가 지난번에 이성을 잃고 무차별 막확스을 하는 바람에 힘을 잃었나봐요. 오스 뭔가 반응이 오작했작했 와우. 우리 휴지타, 최고급, 크리넥스 모이스처 에세스 로션 티스로. 아하하왜꺼 있었다, 휴지타. 슬라 자, 현재 레벨 71레벨. 어, 각종 필요한 스킬들도, 어, 간에서는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걸로 이제 저 회피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됐고요 공격력도 세고, 그리고 방어력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강의 체인소맨이 되기 위하여 악마의 계약도 다시 할 겁니다. 돈도 무려 39,000원에 거의 4만원 가까이 준비했어요. 자 좋아요. 악마와 한번 계약해봅시다. 일단은 제일 우선 목표는 미래시 또그 김블록스님이 쓰시던 저주의 검 그게 또 상당히 강력하더라고요. 출발합니다. 짜잔 미래시 나와라 호이 과연 첫째 악마 누구? 공력의 악마? 아, 제발 미래시라도 하나 주세요 퓨처데빌 나이스! 난 미래를 봐 여기에 이제 저주의 악마 저주의 악마 내가 뜨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게 아마 1티어 중에 1티어일 거 같아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시라도 일단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커스 터블 저주, 악마. 저주가 성공을 하면은, 체력 20%가 날라가버린대 큐티타, 잠깐 쉬고 있어. 요 정도 조물애기들은 형이 다 처리할게. 으흡. 저 그래도 이제 실력도 좀 많이 늘었거든요? 아 지금은 좀 많이 막고 뭐, 있지만, 보여드릴게요. 퓨처 사이트, 퓨처 사이트, 아, 퓨처, 아, 아, 아, 아, 아. 미스테이크, 마이크, 미스테이크.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뭐야? 안돼. 내 목. 몸... 아우. 어머.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 자, 그렇다면 미래 씨. 우후. 저 예전하고 다르다고요. 싹, 싹. 썰어버려. 싹, 싹, 싹. 내 씨, 무적삭삭삭삭 어림도 없지 휴지타운은 아직 들어가 있어 폭탄거는 형이 처리할게 빵 와우 와우 이게 저주 양말 위력인가 아 힘을 주체하지 못하겠어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데빌런트로서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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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이 세번 찌르면 되거든요. 아, 아, 아, 근데 아직 저주 악마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짜시가 에라이. 근데 이제 저 무빙도 조금 꽤나 화려해지지 않았어요? 탕탕탕탕. 그리고 패링도 이제 꽤나 잘 씁니다. 아, 설마 잠깐만 토마토 한 마한테 썰리는 건 아니야 이거? 리음 느려 느려 느려 너무 느려 야 이렇게 힘들게 잡는게 맞나자 좋아요 그리고 때마침 이 앞에 엄청난 수의 야쿠자들이 대기를 타고 있는데 저 이제 뭐 야쿠자 잡는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성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자 휴치다 들어와봐 그냥 막아야돼 총을 막아야되거든요 얘부터 쏴야돼 그죠 방금 막는거 보셨죠? 가방! 아 방금 살짝 느렸고 살짝 느렸고 아아 오두방다 막는거 보셨어요? 안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최소매 미래시를 해야돼 미래시 미래시 미래시 미래시!!! 아어야 아, 큰일났다 이거 열 마리는 아닌가봐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10마리는 힘듭니다 도망자!!! 야, 완벽한 휴인소민 되기위해 공항옷도 벗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휴인소민 랭크전! 우리 슈치타일 최강 콤비 듀오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드디어 랭크전이구만. 일단 우리 휴지타와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인간 상태에서 저주의 악화와 그리고 미네실활용에 장장장장 하다가 바로 휴인소맨 변신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간다. 레디, 고! 고인문 불두께 배운 무빙으로 탐색전으로 싹싹싹싹 해주면서 해주면서 어리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친구 좀 친다 친다 좀 친다 자, 살살살 가까워지는데 살살 가까워질 때싹아싹어 아, 오야야 좀 앞다 어? 미래시 미래시 아씨 잠깐만 자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미래시 한번더 찔러! 아 이녀석 거리 가까우게 한 점에 어어 고스탠드 어 내려놔! 아야! 안되겠다 휴지타! 준비됐어? 1 2 3 3 4 썰어버려 3 4 4 4 썰어버려 오케이! 진짜 체인소맨 vs 사무라이소드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잠깐! 잠깐! 사버렛을 쏘면 안 돼! 얘한테 먼저 치면 안 돼! 창 창, 막아, 죽어! 피가 애매, 피가 애매 우후! 우후! 우후! 미래, 이씨 느리야, 느리야, 느리야 응, 나뭇스 느리야, 형! 와, 이거 랭크전 빡세다. 또대신네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어어어어. 아, 두 아, 아, 아, 아. 번만 더. 찔러! 그렇지! 마지막, 찌르기! 찹찹찹찹찹찹찹. 컷. 쓱. 싹. 싹. 썰어버려. 싹. 싹. 퓨처 사이드 미래. 쉣. 체인서맨. 아... 막았어! 화려해! 오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음, 음, 음, 음. 아, 아, 와,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뭐